요 여러분 아뇨? 드랍니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오랜만이야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죠? 자 아무튼 오랜만에 방송을 켰으니까 그 배그 보니까 판타지 모드라고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길래 8일까지니까 지금 2일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<웃음> 병맛인 <마신> 캐릭터들이 나와서 <웃음> 돌아댕깁니다. 그러고 이제 적을 보면은 가가지고 막하는저 원래 위자드랑 바바리안을 해봤는데, 근데 이 팔라딘이란 친구를 안 해봤거든요. 이 친구죠. 얘가 팔라딘인데. 저 친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, 오이, 오이, 너는 이상이 없네. <웃음> 어, 차 <참. 웃음> 오이, 오이, 친구, 넌 이상이 없구만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음, 말로 해주시면 좋을 거 이걸... 방패가 몸을 안으로 가르요 반갑습니다. 방패가 아주. 크고 아름답구만. 근데, 예, 두가두 개, 두 개, 두 개, 이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없어버리겠어. o 이 e 이 o 이 y 이이리 오라고. 이리 오라고. 이리 오라고. 어허 r 허 g 허안 되지. 어 o r a goo. Idiora goo. Oh, oh, 아, 미안해요 아, 이게 아닌데. 아, 닌데 아, 첫 판부터 망해버렸네. 안녕하세요. 기야 이기야, 이기야, 이기야, 이기야, 이기야, 이이오네 이기야, 이버리이야이색은이색들야 이석석이 말이야 오이, 오이. 으흡! 아, 안 되겠다. 튀어안 <웃음>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이거, 는이건못이긴이이건못이긴다 안된다 된건가? <웃음> 된다? 어 됐다 와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야 개논잖아노 나쁜 녀석들 제가 이게 초록색이 필요하죠 초록색을 모으면 되겠죠? 아, 방패 들고 있으면 안된다 그랬지? 방패 안들고 있어도 안되는데요 이거? 뭐 어떻게 올라가라고 녀석이 말이야? 어? 바바리안 녀석이 어? 어디 바바리안 주제해? 내 눈앞에 뛰어? 녀석이 말이야 없애버리갔어 어리석은 녀석 우와 이게 근데 위자드가 너무 사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위자드가 너무 사기야 뭐야 근데 왜 나만 여기있어 내가 이상한 데로 왔나? 아 근데 이게 마법사도 탈모는 어쩔 수 없구나. <웃음> 마법사도 탈모는 어쩔 수 없네. 음, 탈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음? 옆집인가? 저기 있구나. 오케이 바바리안이네요. 야, 거기는 거 보인다 친구야. 아 녀석이 말이야 오이 오이 일로 오면 알지 너 없어버릴거야 저 친구는 원거리 그게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멀리서 공격을 해도 저 친구는 가까이 오지 않는 이상은 공격을 못한다 그 얘기죠 어디 한번 때려보시지. 아직 저 집에 있네. 아직 거기 있네, 친구. 발소리가 거기서 나네. 음. 그래도 돼. 친구야. 어? <웃음> 뭐야? 이 녀석이? 오! 오 안 된다. 야, 이걸 못 맞춘다고요? 가능해? 뭐야? 일 층에 있고 여기 오 녀석? 아니지? 노는 거 아니지 친구? 아니지 아닐 거라. 바바리안 한 대. 어디? 위로 올라가요. 나이스 나이스. 야, 에바야 에바야 에바야. 바바리안 기절. 또 기절 또 기절. 나이스저 nice. um, 앞. 아... 조심해요. 와. 레인저한데 저한 고마워요. 레인저 기저 부자들 이에요 오, 오나 화살 박혀 있는 거 봐. 오, 오 쟤, 어 아파요. 또자외 장물 때 죽이죠. 예. 어, 어? 뭐야 누가 나 쏘는데요? 잠깐만. 저저 저 뒤쪽에 찾았어요. 둘이에요? 아 셋이에요? 오. 이걸 <웃음> 빼는 게나을것 같은데. 리 아바리안 없어요 지금 와. 아바리한테와 세상에 오